먼저 이청아의 소속사 킹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낙성 루머와 관련해 이청아는 2013년 정준영과 한뮤직비 디오 촬영을 함께 진행한 것 외에는 사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 루머 또한 배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SNS, 게시글과 댓글들을 수집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적 절차를 도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라는 뜻을 전했다. 천연엑색스크라 3 0 배효과 중년 남성들 품기물란 이번주 로또 1등 예상 번호 50, 15, 20, 20달 정유미 역시 불쾌함을 드러냈다. 정유미 소속사 스타캠프 200이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정 루머의 소속 배우 정유미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 무근 이라고 밝혔다. 이어 터무니없는 루머의 소속 배우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처벌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후 추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의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영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연서 소속사 셀트리온 측은 현재 유포 중인 당사 소속 속 배우 관련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허위 사실에 무분별한 확대로 배우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작성, 게시 유포. 자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및 소속 배우의 관인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초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정말 아니라고요 전 관계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통의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 내요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 배우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일인데 샵사인 상처 많이 받지 말아라. 주변 분들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라며 샵사인. 멍멍 샵사인 내말좀 들어보라는 해시태그를 설정해 자신의 분노 를 표출했다. 앞서 정준영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진 지라시에서 정준영이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한 여자 연예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여배우들은 사실 무근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다 있다. 한편 메이크워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는 정준영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 자사 레이블 레이블엔과 계약한 점, 준영과 2019년 3월 13일 오늘 프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오는 14일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 참석한다. 이청아의 소속사 킹스엔터테인먼트는 13일 이청아는지난 2013년 정준영과 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함께 진행한 것들에는 사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라며 현재가. 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성으로 뭐 또한 배우와 관련 없는 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을깡 좋아한다 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내용을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의 배우의 예명 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SNS 게시글과 댓글들을 수집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말했다. 같은 날 정유미의 소속사 스타캠프 202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정 루머의 소속 배우 정유미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터무니 없는 루머의 소속 배우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한 상황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처벌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sbs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영상이나 사진을 수차례 올려 유포 확인된 피해 여성만 10명이라고 보도해 큰 파문을 낳았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이후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증권가 지라시, 형태의 글로 정준영이 공유한 성관계 동영상에 피해자라. 몇몇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퍼졌다. 그 이름들 중에는 과거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 4분에서 정준영과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정윤희. 뮤직비디오에 함께 출연했던 이 청아도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면 에티. 즌의 관심을 받았다. 허위 지라시로 인해 꾸짐 연예인들의 두차 피해로이 어진 상황이다. 억울한 입장이지만 이청아와정유미는 의연하게 대처했다. 이들은 걱정 말아요라는 글을 각각의 SNS에 올리며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간접적으로 해명하고 동시에 팬들을 안심시켰다. 정준영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 이후 이청아와 정유미 등 여자 연애, 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이에 이청환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마워. 하지만 걱정 말아요라는 짧은 글을 게재. 팬들을 안심. 시켰다. 과거 정준영과 mbc 우리 결혼했어요 를 통해 가상부. 앞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정유미도 실시간 검색어에 등 장했다. 정유미도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글을 게재하며 짧게 남아 입장을 전했다. 지코는 글을 통해 정준영 동영상 파문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정준영의 황금폰을 언급한 바 있는 지코는 13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기를 통해 제가 본건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이 전부였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 고받은 지도 오래된 상황이라며 섣부른 추측은 삼가 주시고 악의적인 댓글 및 허위 사실 유포에는 강경 대응하 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말부터 10개월 동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배 불법 영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은 지난 12일 오후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다. 그는 13일 새벽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이제는 자숙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범행에 해당하는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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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이날 정준영 동영상 관련 지라시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에 대한 팬들의 걱정이 이어 지자 직접 루머를 불식시 긴 것이다. 이어 이청아와 정유미의 소속사는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 데일리에 따르면 이청아의 소속사 킹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무대응하려고 했지만 이청아가 많이 언짢아한다며 본인도 속상해서 소셜, 미디어의 심경을 잘게 밝혔다고 전했다.